s c o 니다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. 응. 날씨 창이네요. 날씨 좋아? 음, 너무 좋은데요. 배고프다. 배고파. 드디어 우리의 첫끼 지금 갑니다. 어디로 가죠? 안 알려줌. <웃음> 나 알려줄 줄 알았어. <웃음> 아.. 되게 텁텁할 줄 알았는데 엄청 깔끔하다. 아, 맛있어? 응. 개운한데? <웃음> 음.. 진짜. 맛있어 진짜. 진짜. 먹었어? 미쳤어. 미쳤어? 어. 첫끼 대성공. <웃음> 찹쌀 도너츠 아 그래? 음. 색다른 건 없어? 찹쌀 도넛지 뭐야 자,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다녀갔다던 빵집 그냥 고로켄데? 감자랑 당근, 계란이 들어간 거 같아 어, 이게 맞아? 여긴 바로 양떼 먹자 메에. 메에. 메에. <웃음> 메에. 양한테 먹이 줘야 돼? <웃음> 나 이렇게 먹이 이렇게 줄래 사람들 너무 많이 줘서 안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배불러겠다 <웃음> 야 맛있게 먹는다 진짜, 진짜 와 어떻게 프로젝트 맛있게 먹지? 자기야 어? 어때? 머리 안 감을 탈 <웃음> <웃음> 잠깐 만졌는데 진짜 따뜻하다. 오, 여기 사람들이 다 양화 되고 있어. 다메 이러고 있어. <웃음> 그러면, <매> 올, <웃음> 그러면 올 그러면 올것 같아서. 어, 다메 이러고 있어. 메 메. 온다. 어 진짜. <웃음> 자기 때문에 오는 건지 풀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겠어. 주세요. Your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기, 자기 친구 밟았어. 얘도 주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만, 그만. <웃음> 진짜 어마무시하게 먹네 오. 내 손까지 먹을 기세야 자기 손까지 먹었을걸? 근데 내 손은 풀이 아니라서 안 먹어 손 씻고 가자 가자자 어. 다단다지다 몇개 먹었나요? 완. 전나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서 못 뺐어 나 지금 개취한 것 같아 <웃음> 아, 술안 먹으면 안 했는데? 약간 뭐지? 취한 것처럼 약간 어지러워 어지러워?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어지러운 거 아니야? 그렇지 여러분도 강릉 와서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엄 <웃음> 재밌어? 어. 뭐야? 어. 청하공서.